오늘은 제가 연말 모임메이크업 좀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요새 모임도 많아지고 G.O.D 콘서트를 갑니다. 친구랑 아, 굉장히 오랜만에 또 만나는데 오늘 좀 피부에 좀 힘을 좀 오늘 좀 메이크업에 좀 힘을 실어보도록 할게요. 네. 파인드 매직텐 글로우 스틱으로 좀광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매직텐 글로우 스틱 같은 경우에는 페리스 힐튼, 김성령, 김아중등 셀럽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은 원장님의 30년 노하우를 담은 제품이라고 해요. 이경은 원장의 동안 메이크업의 비결인 글로우 메이크업 기법을 활용한 심플한 제품인데 그냥 손에 덧발라서 글로우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안 메이크업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주면 동안 메이크업을 할수 있어요. 또 커버력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커버력도 중요하지만 약간 그 주름이랑 탄력 부분을 개선시켜줘서 아무래도 모임 가면 살 빠졌다, 그 이뻐졌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너, 어, 얘도 하나도 안 늙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조금 광을 내서 오늘은 조금 어려 보이는 동안 메이크업과 조금 힘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직 탱글룩으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줬고, 에스쁘아 제품으로 파운데이션발라줄게요 요것도 같이 샀거든요. 저는 사실 요게 좋아보여 샀어요, 붓에. Above the fire, bells are out. 그리고 을 조금 더 줄게요. 이렇게 k how p r e s r i t s t h r o Tis the season most everywhere So come home, there's no better place Waking up on Christmas Day Tinsel wrapped around the tree Snowflakes dancing in the street Presents tied up With the strength for you